안녕하세요 초론공인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요 여기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재부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인데요 세 가지의 혜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가하기로 했던 것을 일시적으로 1년간 한시적 완화를 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데 1년간 양도소득세 한시 중과 배제 그리고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을 그동안 앞에 걸 과세로 팔고 나면 어 과세로 판 그날부터 다시 재기산을 했습니다. 소정지역 같으면 다시 거주도 해야 되고 보유도 다 팔고 난 뒤에 남은 거를 다시 단독 2년을 더 보유를 해야 했거든요. 그런 게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를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세 번째 이 대목이. 집이 하나 있는데 다른 걸 하나 더 샀어요. 둘다 조정조정입니다. 이럴 때 지금 그동안 적용되던 거는 1년 이내 에 앞에 집을 처분하고 엔드 1위로 전입까지 완료를 해야 앞에께 비과세가 되었거든요. 두개살 경우에 1년 차이가 나야 되고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어 보니까 더구나 세입자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최대 그 임대차 기간 만기 2년 이상은 더안 되는, 2년까지만이 거의 가능했거든요. 뭐 그런 저런 요건을 다 따지면, 전입 요건이 안 돼서, 어, 뭐 앞에 걸 비가세는 못 팔으려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게한 방에 해결이 다 되는 그런 제도가 오늘 발표가 됐지 뭡니까?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웃음> 정말 정부 바뀐 게 실감이 납니다. 음, 자, 이제 한번 보시면, 그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이잖아요 중간에 발표하더라도 요거는 2000, 2022년 5월 10일 양도하는 것부터 소급하여 적용이 됩니다 왜냐 납세자에게 유리한 계정이기 때문에 이건 소급을 해준다는 거죠 불리한 건 소급하면 난리가 날 텐데 유리한 건 소급해줄수록 이건 땡큐한 이야기죠 그래서 매물도 좀뭐 많이 나오기를 유도를 한다는데 조금은 물건이 안 돌겠나 싶긴 합니다 자, 이걸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 지금 바뀐 게 다주택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되어 있죠. 어, 요 다주택 중과 배제하는 거는 어떤 거에 대해서 배제를 하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인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입니다. 이걸 2022년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시 기본 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 요 얘기도 한번더 정리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사고 나서 1년 안에는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77%죠. 2년째는 66%입니다. 이건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단기 세율이 올랐었죠. 이건 그대로 적용이고요. 2년이 지난, 보유기간 2년 지난 것만 원래 2주택이면 중과세율 20% 더 붙고 20% 포인트죠. 3주택이면 30% 포인트 더 붙던 이 세율만 떼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면 당연히 장특공이 되살아나서 같이 적용이 되겠죠. 어, 그런 것만 해당이 되지 단기에 매도하는 거는 당연히 지금처럼 단기세율은 높습니다. 그거 잘 유의해가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 만약 오늘까지 5월 9일까지 이미 처분을 해버렸다. 이런 분은 소급이 안됩니다.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것까지만 어, 이게 이제 소급이 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켜주던 그거 보유와 거주기간 재기산하던 제도가 아예 이건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컸던 부분이었습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거주를 한 어, 그런, 그, 보유를 다한 그런 집을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비과세가 현행은 적용을 해줬지만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보유했던 그게 남아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개정되냐.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제 보유 거주라 하면 최초에집 샀던 그날부터 전부 다 치준다 얘기입니다 앞에 집 과세로 팔고 그 이후부터 적용 이런 거다 없어졌고요 처음 집산 날로부터 그냥 보유 2년 했고 어, 샀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거주 2년 이상 한게그 기간 안에 들어있다고 라 하면 보유 거주 기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어요거는요 그럼 뭐, 아, 어제 과세로 팔았어요 어제 가새로 팔고 이제 오늘 1주택 남았습니다. 근데 얘가 10년 전에 샀던 집이라서 옛날에 2년 보유했고 거주 다 충족돼 있어요. 그러면 어제 날짜로 세금 내고 하나 팔고 오늘 하나 남은 이 주택도 10년 전 그때부터 다 보유 거주를 같이 인정을 해줘가지고 어, 비과세가 된다 이 말이네요. 너무너무 좋아졌죠. 그동안 세금 막 골치 아프게 세팅해놨던 거 다시 다 세팅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죠. 이 주택 상태에서 2년간 보유 뭐그 거주 충족해야 되던 이게 어 이제는 그렇게 다시 그 보유 거주를 안 해도 요거 어 놓고 보면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되는 겁니다. 2021년도에 이 C 주택을 샀었다면 보유 2년 요 거주 딱 했다 하면 바로 직전에 비 주택 양도해도 다 충족된 걸로 해서 비과세를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그 다음에 그 동안 어, 개정된 게또 3주택인 경우에 보유 거주기간 아까 어 재기산화 등 그게 폐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냐면 어, 종전주택을 우리가 비가세로 팔려고 하면 같은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일시적 이주택일 경우에 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둘다 조정 조정에 있을 때는 어 양도기간이 그동안은 1년 안에 처분하고 전입까지 해야 됐습니다. 근데그 전입해야 되던 그게 전입요건이 폐지가 됐어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계정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던 그 요건이 아예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처분해야 되던 거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년 안에 앞에 집 처분하면 되고 전입 안 해도 됩니다. 어,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쉽게 그냥 설명드리면, 어, 레전드를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2년 보유는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어, 광안호 구역에, 원룸을 하나를 샀어요. 세입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입자가 있고, 아직 기간도 뭐, 한 1년 한 6개월 남았습니다. 그, 그동안은 이 레전드를 비가세로 팔려고 하면, 레전드와 뒤에 광안호 원룸을 1년 차이 나게 사고, 1년 차이 나게 사고요. 그리고, 광안호의 원룸을 산 날로부터 1년 안에 레전드를 팔고 광안호 원룸에 세입자가 있는데도 그게 전입까지 해야지만이 레전드를 비가세로 처분이 가능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입자 있는 원룸을 이렇게 사다 보면 1년 안에 처분해다가 최대 전입기가 남아있는 걸다 합해갖고 2년 이상 안 쳐주니 이거 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전입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좋은 놈으로 이사를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살림을 다 끌고 계약갱신청구권 쓰고 이럴 경우에는 진짜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투자 관점으로 앞에 집은 그대로 2년 보유해서 비가세로 팔수 있으면서 뒤에 집을 투자 목적으로 하나를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집 하나를 사놔도 내가 살고 있던 그 집에 계속 그대로 살면서도 어 2년 안에만 처분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를 살 수가 있는 걸로 바뀐 거죠. 이게 너무너무 큰 그거예요. 그동안 1년 허용하던 거를 2년 허용하고 전입하던 거 없어지고 뭐 이렇게 총 3개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나와있네요. 법조문이 요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어, 2년 이상인 주택 양도세를 중과하던 거 중과 대상에서 제외 2년 이상입니다. 그럼 1년 2년 요거는 그대로 단기세율 적용이 되고요. 언제부터 어, 올해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한 그날부터 어,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 중과 완화가 그리고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그동안 앞에 그 과세로 팔았다 어, 다시 단독 1년 보유하고 만약에 조성지역이 있다. 옛날에 거주했던 것도 어, 과세로 양도한 후에는 다시 거주를 새로 해야 되는 거다 폐지됐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폐지됐어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거였는데 어. 10년 살던 지 그냥 8년 거주했었던 거 옛날에 예를 들어 앞에 그 중간에 과세 하나 팔았다. 8년 거주했던 거말장도루뭉 됐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그대로 다 인정해준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세 번째 종전주택 양도기간 완화 그리고 세대원 전원 전입요건 폐지 이거 없어졌습니다. 아, 앞에 집 1년이 아니고 이제 2년에 걸쳐서 양도를 하면 되고요. 어, 1년이 아니고 2년.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입하던 거 전입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삭제 언제 거부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요거는 즉시 적용이네요. 그렇죠? 어, 오늘 너무 반가운 이런 기사가 올라왔는데 오후에 이리바빠가 미처 못 챙겼어요. 이게 아까 5시쯤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오후에 아까 대학 동기들 모임이 있었는데 얼른 마치고 사무실을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도록 예약을 올려놓고 퇴근을 할까 합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어 그동안 비가세이고 막 꿀머리를 사매고 계시던 분들 다시 새로 ABC 주택 다 꺼내 놓고 제대로 한번 세팅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가 다시 사무실로 왔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도움 되시면 주변에 공유로 퍼 날라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